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네, 운전을 해서 갑니다. 어 이번에 이제 첫 스탑인 약간 베가스 가기 전에 첫 스탑으로 지금 첫 번째 테슬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 차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모델 3어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충전하는 타이밍 이 상당히 빠른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죠 그래서 충전 속도를 보면 은 지금 1시간에 약 220마일 정도가 충전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10분 정도 남은 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충전때문에 아 솔직히 시카고까지 가기가 좀, 좀 전기차로는 이렇게 멀리 가보는게 처음이라 어 솔직히 말좀 그지 같은데 한번 해보죠 다음 스텝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아스 가는 길에 어, 사진 찍기로 유명한 장소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나이 많은 아저씨가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알록달록 색깔 돌로 아주 유명한데 보시면 은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네, 바로 볼 수가 있죠.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멀지 않은 곳에. 신기하죠? 진짜 그냥 사막 한가운데 누가 이걸 만들어놨어. 그렇죠? 딱히 뭐 별거는 없고 그냥 돌멩이 그냥 끝입니다. 색깔 있는 돌멩이. 네, 색깔 있는 돌멩이. 딱히 뭐더 보여드릴 건 없네. 왜와 가지고 개념 없는 것들이지니 이름 써 두고 가고. 오케이. 갑시다. 충전하러. Let's go. 또 벌써 충전해야 할 시간. Pick it, it, it, it u Secure the bag, I get the b u You see the drip, I'm fitted up. In my car, g up. Secure the bag, I get the b u i t h e n flex s i n flex t n e i g h b o r h o o d all in your e a d r s I ain't never scared like bone c r u s h Boy got a don't fear My l b s is take no c a Studio, uh 이틀차입니다 이틀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힘들줄 않은데 왜냐면은 한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마다 이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리함? 같지 않은 편리함? 그게 좀 있긴 한데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문에 도착하니까 아예 슈퍼차저가 다 꺼져있어가지고 다른 곳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 차가 배터리가 거의 뭐 방전 상태에 가까웠다면은 아마 다른 곳에 가기 전까지 어 상당히 좀 불안하거나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한 70마일 정도 이제 차에 어, 배틀과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차진 스테이션까지 어, 문제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그게 좀 있네요. 이제 테슬라 맵에는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라고 하는데 어이 도착하니까 슈퍼차저가 다 꺼져있는 이런 상황이 어, 있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은 이점좀 어,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유타입니다. 유타의 세인조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상당한 무더위로 아주 상난이 아니네요 근데 주변에 어 빨간 어 돌멩이 같은 이제 큰 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타주가 하이킹이나 어 레이크 그저 호수 이런 것들로 상당히 자연적인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이제 어 유타에서 그 다음 장소는 콜로라도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운전을 하면은 예, 또 슈퍼차저, 그 다음 슈퍼차저를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30분 정도 충전을 해서 이제 저희는 아마 오늘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데 엄청난 무더위 어, 지금 상단 더위 속에 좀더 뒤지겠습니다 사실 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콜로라도 덴버 근처까지 한번 가보죠 드디어 그 다음 충전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 슈퍼차주에 도착을 했고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어, 인턴시 여기가 잘안 터져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유타주에 어... 한... 뭐 가운데쯤?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LA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타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 곳은 쭉이 와서 일리노이주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죠? 그래서 여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휴게소인데 우선 충전 한번 해보죠. 차지 포트를 열고, 당겨서, 여기에 단순히 꽂아주면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인투차지해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보통 한 15분이면은 80%까지는 네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네,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죠. 한 시간에 뭐685 마일 충전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90% 80% 정도가 되면은 네, 멈춰듭니다. 다리가 들어 넓네. 그래서 보시면은 슈퍼차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뷰잉 에디얼길래 뭐 멈췄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벌써 보시면은 보이나? 아어 드론으로 한번 딱띄어들죠아 무슨 나용신 보는 것 같아. 역시 어딜 가나 있는 사람의 흔적. 지금 뭐야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문 열자마자. 변기통에 그똥튀인게다 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더러워서 어 눈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화장실 가는걸로 저기요 <웃음> 저아치더 스먹고 그럼 다음 장소로 일단 다시 출발 아우 어, 이쯤 되면 몇번째 충전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아 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제 콜로라도 덴버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았고 아 솔직히 오늘 도착할 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죠 every time for 하, 자 오늘이 운전 3일차입니다 드디어 어, 어제 새벽 한 1시 반경에 덴버에 어 꾸역꾸역 도착을 해가지고 어..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9시간 동안 산이랑 어, 돌땡이 돌멩이들만 보다가 도시를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브라스카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현재 시간 11시이기 때문에 호텔 체크아웃을 했고 이제 밥을 먹으러 우선은 갑시다 밥심이 중요하니까 고고고! 양코치입니다. 드디어 링컨 네브라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링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링컨. 자, 여기 어디냐. 바로 네브라스카 주 안에 있는 어, 링컨이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바로 어,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마하라는 도시 옆입니다. 자, 오마하가 무엇을 유명하죠? 네, 바로 워렌버핏이죠. 물론, 오마하에 가서 내일 워렌버펫이랑 점심을 하지는 않을거지만은 어쨌든 오마에 근처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까지는 시카고에 도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운전을 할거예요 이게 이제 몇번째 어 운전을 하면서 몇번째 충전인지 이제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한 1시간 반 정도마다 이제 멈춰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고생입니다 고생 차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아주 잔혹하죠. 살벌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몇 마리의 벌레들이 준 건지 어이 왕건이 하나 있네요. 기가 막히네. 피도 있고 아주 동물의 피를 뽑아 먹은지 는잘 모르겠는데 아주 차가 그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의 운전은 여기까지 하고 이 근처에서 이제 호텔 좀 찾아가지고 쉰 후에. 어, 내일 시카고로 도착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마하까지한시간 정도 더 운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호텔을 찾아서 잘 생각이었는데 콜로라도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니까 한시간이 추가로 시간이 더 붙는 것을 제가 그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2시던 게 여기 들어오니까 새벽 1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케이 드디어 아이오와에도착 했습니다 차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어쨌든 네브라스카를 떠나서 두번째, 오늘의 두번째 충전소인 아이오아시티에 도착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딱 두개의 충전이 남았어요 집에 도착하기까지 여기서 지금 충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충전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쭉 달리면은 이제 집집인거에집한번 남았네 그래서 지금 현재서부터 에 운전은 약 3시간 15분 3시간 15분 남았고 충전이 15분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죠 지금 현재 시간이 한 6시 반인데 집에 도착하면은 10시쯤 되겠네요 아... 한 3일을 3,4일을 거의 연장으로 이제 하루에 막 10시간씩 운전을 하니까 좀 지옥 같은데 아, 아마 미국에 사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여행 오신 분들은 전기차 말고 이제 가스차를 렌트를 하셔가지고 한번 아, 일주일, 2주 정도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서 운전을 하시면서 옆에 멋있는 것도 좀 보고, 맛있는 것좀 먹고 하실 거면은,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한, 지금 한세 번째, 네 번째 이제 하는 건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할게못 됩니다. 전기차는 진짜 할게못 되고, 여러분 하실 거면은 무조건 가스차로 하세요. 가스차로. 드디어, 마지막 충전입니다. 마지막 충전. 이제, 2 시간 정도의 운전을 남기고, 마지막 충전을 합니다. 혹이 영상이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군데에 멈추면서 뭐 멋있는, 듯, 멋있는 것도 보고 딱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직진만 해가지고 아마 보여드릴 게 별거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땅덩어리만 크고 뭐볼 것이 없는 게 전혀 아니죠 미국 정말 볼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진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뭐 산이나 밭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어 새로 이제 제가 평상시 하는 축구일 때문에 새로운 어, 축구일 때문에 제가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장거리 운전은 되도록이면은 전기차로는 하지 말자 아무리 테슬라가 어, 주변에 슈퍼차저가 많아도 하지 말자 그리고 뭐 차가 예를 들어서 250마일을 주행을 할수 있다고 가르치지만은 이 전기 이 힘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250마일이 진짜 엄청 빨리 달 수가 있습니다 어우 시끄러 자, 장점! 어, 물론 장거리 주행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혹은 오토파일럿이 있다 보니까 일단 손을 핸들에 계속 안 대고 있어도 어, 된다는 점 그리고 진짜 조금 졸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으로 따지자면은 테슬라 정말 좋고요 장거리 운전을 생각했을때는 정말 아직은 전기차는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마지막 충전도 이제 끝나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영상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착